볼 때? 걱정도 <웃음> 비교가 안 돼. 대종신이야? 치킨은 이렇게 만나. 에, 안 먹어, 안 먹어. 제가 오늘 또 뱀파이어 치킨을 시켰거든요. 저번에 3단계 먹었을 때는 너무 매웠는데 사실 진짜 맛있긴 맛있었어요. 그래서 계속 계속 생각이 나서 오늘은 1단계를 시켰는데 소스를 따로 빼달라고 했지만 소스를 따로 빼는 게 없대요. 그래서 그냥 1단계로 가져다 주셨네요. 소스가. 똑같은 거 아니야? <웃음> 뭐가 다른 거지? 같은 소스 아닙니까, 이거? 양도 똑같이 뿌린 거 같은데? 3단계 아니고 1단계 맞는 거지? 색이 좀 연해졌나? 아, 소스 자체가 1단계, 2단계, 3단계가 있는 건가? 저는 그 소스 양을 조절해서 그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? 제가 3시간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은데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야 디저트로 그래서 오늘은 이걸 디저트로 먹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매워서 많이 안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일단 아, 근데 소스가 너무 많이 걸려져 있는데 아니, 1단계 맞겠죠? 저번에 먹었던 것보다 조금 더 달달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입 가지고는 모르니까 음 확실히 덜 매운 것 같은데? 보다 매운맛이 훨씬 덜하고 약간의 단맛도 느껴지면서 단맥? 단맥? 음 갑자기 확 오는 거 아니겠지? 엽떡으로 치면 보통 맛? 네, 양념 맛있어요 맵찔이는못 먹겠죠? 이건 근데 진짜 별로 안 매운데? 진짜 진짜 저번에는 씨뻑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예쁜 빨강색이에요 음, 이거는 그렇게 맵지 않아서 소스 발라서 먹고 싶을 정도예요 가슴살에다가 음그 댓글에 1단계 먹고 화장실 30분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도 맵나 했는데 1단계는 안 맵는데 근데 조금 매콤한 맛인가? 2단계를 먹었어야 했나? 이게 사람이 궁금하게 만들어요 먹어봐야 아니까 어느정도일까요? 불닭볶음면 정도 되려나? 음,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다. 불닭볶음면보다 안 매운 것 같은 생각인데 이게 소스가 아예 다른 건가봐요 걱정했는데 이건 뭐 다음에 뭐 드실 것 같아요? 다음에 2단계를 먹어야 되는데 1단계는 진짜 그냥 사실 맵찌리 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음? 닭다리가 너무 촉촉해요 음 신라면보다도 안 매운 것 같다 지금 계속 먹다보면서 맑은 맛을 못 느끼겠어요 갑자기 매운맛 능력치가 상승해버렸나? 별거 아니네? 여기 다리살은 좀 크다 항상 생각하지만 소스 더 발라 먹어. 소스를 더 발라 먹으니까 불닭볶음면 정도 될것 같아요. 아유 실망이네. 이것보다는 좀더 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3단계 먹고 아, 너무 매워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다 그래서 1단계 시켰는데 1단계도좀 시시하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2단계 매운 거 진짜 못 먹는 사람들은 1단계! 미친 매운맛도 잘 먹는 사람들은 3단계! 그래서 이거 치즈볼에 손이 안 가요 1단계가 불닭 수준이고요 3단계는 음식이 아닌 것 같았어 <웃음>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고 욕하고 싶을 때 음, 잘 먹었다 오늘 치킨을 디저트로 먹은 거라 많이는 안 먹을게요 비교해주세요 이 음, 맛있다 짠득짠득 <웃음> 짠득. 이건 크림치즈볼인데 사실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먹으니까 맛체를 모르겠어요 전에 먹었던 치즈볼이랑 따뜻하고 쫄깃쫄깃하고 안에 크림이 살짝 발라져있어서 잘 어울려요 이 식감 너무 좋죠? 좀 달달해요 식감이 너무 좋아 쭈아아아아 이렇게 크림치즈가 들어있네. 음. 음, 맛있어 아, 1단계는 또 시시하네. <웃음> 2단계는 또 너무 매울 것 같지 않아요? 아, 3단계는 진짜 매웠는데, 1단계는 단맛이 많이 나서 아쉬운 매운맛 소스 잔뜩 찍어 먹으면 불닭볶음면 정도 수준의 매움이고요 소스 잔뜩 안 찍고 그냥 먹으면 신라면 정도 되려나? 다음 주쯤 2단계 가요 아, 나를 기다리고 있는 치킨이 많거든요 <웃음> 이거 지금 딱 맞는 걸 찾느라고 두 번이나 시켜 먹었잖아요 세번 먹어야 되나? 근데 웃긴 건요 1단계랑 3단계 중에서 맵기는 3단계가 미친듯이 매운데 3단계가 더 맛있어요 이유가 뭘까? 지점이 달라서 그런가? 치킨 자체는 저번에 먹었던 치킨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킨을 먹으면서 와 진짜 와 이래서 진짜 황금올리브 진짜 너무 맛있다 맵긴 매워도 그 생각했는데 오늘은 치킨 자체에서 그렇게 막 엄청 맛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음, 그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하긴 요또 체인 차이가 엄청나다니까요 잘 먹었다 어 좋아요 배부르다 배불러